자부등식 역시나 그래프에서 해결할건데요 평행이동으로 바라봐도 좋고요 평행이동이 아닌걸로 바라봐도 좋긴해요 일단 은 T로 바꿔서 풀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평행이동 한걸로 볼게요 원래 쌓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부터 움직이겠지 퉁퉁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식이지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어?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켰어 자 생각을 해 원래 여기가 파이야 그럼 여기가 3분의 1파이 여기가 3분의 2파이여야 되겠지 그만큼 평행이동시켰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로 올거야 그치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는 범위가 있을텐데 요 범위에서 그려진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진 거림이야 그럼 요 밑에도 응. 일단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응. 잘려서 요만큼이 이쪽으로 와서 붙어있는 상태겠지 이렇게 이해 됨? 응. 그러고 나서 1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x범위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 괜찮네 그러면 2분의 1과 같아지는 사인값을 먼저 생각해. 얼마니? 6분의 파이지 30도. 그럼 6분의 파이랑 그다음 6분의 5파이. 맞아. 6분의 5파이. 근데 얘네들이 요 값이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가 이동한 거잖아요. 얼마큼씩? 6분의 2파이만큼씩. 그러니까 얘는 6분의 3파이가 돼야 되고 얘는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정답은 둘을 구하면 6분의 10파이 6분의 10파이는 얼마? 3분의 5파이 선생님 그러면 꼭 이렇게 풀어야 합니까? 3분의 5파이가 맞나? 봐봐 원래 있었던 애가 있잖아요 원래 있었던 애 이렇게 원래 있었단 말이지 애가 태초에 괜찮아? 그럼 얘를 내가 이 색으로 바꿀게 자 원래 있었던 애 2분의 1과 만나는 이두 분을 알파베타가 아니라 AB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A, B지. 그럼 AB의 대칭축이 얼마야?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나누기 2가 2분의 파이라고. 괜찮아?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야? 파이지. 근데 얘도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얘도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 전체적으로 3분의 2파이만큼 이동한 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3분의 2만큼 커진 거야. 이해돼? 다양한 설명해줬어. 이해돼야 돼. 넥스트. 중요 체크돼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을 풀 건데 불편해야 한다. 둘의 문자가 다른 거는 둘째 치고 둘이 어때 지금? 한 놈은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뀌어야 돼. 그럼 여기는 2-2cos²x잖아요 얘네가 다 넘어가주면 2cos²x 플러스 3cosx 자가 0됩니다 그럼 2, 1 1, 2, 마이너스 여기부터 주면 되니까 얘를 t로 치환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2분의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0보다 작은게 이쪽 범위잖아요 근데 코사인 값은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을 내려가지 못하죠 이거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네. 괜찮아? 네. 그렇다면 얘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지. 지금 코사인 x가 t가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만 작으면 되는 거야. 이걸 풀라는 얘기거든. 네.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값은 이쪽으로 와서 그려볼게.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코사인은 0부터 2파이니까. 이렇게 끝나겠지? 네. 그럼 2분의 1보다 작으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는 이쪽이네요. 여기 첫 번째 이분의에 되는 거. 3분의 파이. 마지막 2분의 1 되는 거. 이 길이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 들어오면 3분의 5파이. 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둘을 더해 주면 3분의 6파이. 답은 2파이. 근데 역시나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대칭 축을 묻는 거랑 같아요. 둘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누기 2가 얼마기 때문에 한 가운데 파이기 때문에 2파이.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얘가 걱정이 돼서 이거 푸는 방식두 개거든? 잘봐 일단은 코사인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림을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림을 그려볼게 한번 그림을 그리려면 칸이 좀잘 나눠야 되니까 하나 둘셋넷이파이 파이 이분의 파이 이분의 3파이 그럼 사인은 여기 1 1이야 여기가 다 그럼 그만큼이 다 마이너스 1 그럼 사인 그래프는 여기 찍겠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지 네.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지 네. 그럼 코사인은 빨간색이고 사인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네. 그럼 만나는 구간을 기준으로 탁 나눠보면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 가운데야 네. 여기 처음으로 사인과 코사인 같아지는 거 45도 네. 그리고 어디? 둘다 마이너스인 4분의 5파이 요 사이죠 그럼 이 범위가 아닌 것은? 이쪽과 이쪽이잖아요 네. 4파이보다 작거나 4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 없어 여기 4분의 5파이보다 큰거 오케이?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렵게 풀 거면 코사인으로 나누는 거야. 코사인으로 나누면 탄젠트 x거든. 근데 0보다 크다는 거는 코사인 0보다 클 때. 탄젠트가 0보다 큰 거. 코사인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0보다 작아지겠지. 괜찮아요? 요렇게풀 수도 있어요. 근데 0이 아니라 1이구나 탄젠트가. 1. 1. 그럼 봐봐. 코사인이 양수면서 탄젠트가 양수여야 돼. 몇 분면이야? 1,4분면에서 이지분면 45도보다 커야 돼 1,4분면에서 원을 그려보자 이렇게 비교는 4분원으로 그려볼게 1,4분면에서 45도보다 커 여기지 그게 4분의 파이부터 1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 다음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둘다 음수야 맞지? 그럼 탄젠트는 1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의 음수인 건 여기하고 여긴데 탄젠트가 1보다 작아야 돼여기서 탄젠트 값다 음수지 1 2분 넘가 1보다 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그럼 논리를 따져야 될 거는 오히려 지금 검은색 풀이고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를 비교해서 따져야 될건 색깔이 들어가는 거지 색깔이 들어가면 더 쉬워 보이거든 사실 근데 너희가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릴 수 있어? 그게 좀 힘들어 두 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컨트롤 하는 거야 이건 둘다 변수를 한꺼번에 컨트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연습을좀 필요해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이차부등식? X에 대한 이차부등식이 항상 성립이지 그럼 최고차항은 얘 따라가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고 봐야 되는데 등호 없으면 등호, 등호 있으면 등호 있다고 랬죠 판별식은 B 제곱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타5 ccb c 코 s i n e 0 zeta m i 8이0 이하여야 돼. 문자 하나로 바꾸면 됩니다. 뭘 바꿀까요? 얘를 바꿀게요. 4 마이너스 4코 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a y 부터 a ya ya ya 까지코 a ya 은 a ya ya ya ya 에 a ya ya ya 마이너스 4, 작가태 0. t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음. 즉, t가 2분의 루트 2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또한번 그려보는 거죠. 자, 자, 어디서 어디까지만? 어, 8까지만. 이렇게 선이 가고, 똑같은 높이로 선이 가겠죠? 얘가 2분의 루트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코사인 2분의 루트이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래서 세타 값은 4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4분의 3파이까지 됐냐? 넥스트 <웃음> 잘 봐라 이거 삼각형의 세각을 더하면 얼마야? 파이야 그러면 이걸 나누기 이하면 얼마야? 음.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쓸수 있어 네. 이해돼? 네. 그럼 코스, 에, 그러니까 사인 코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가 2분의 A지 네. Y축에 붙었으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1사분면 이라 코사인 플러스죠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지 네. 파이 마이너스 A는 그대로 탄젠트 A죠 근데 이사분면 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음. 틀렸죠 얘 뭐야? 그치? 그럼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탄젠트 이였잖아0 네. 맞지? 음. 코사인은 얘네 둘 더한게 0보다 크면 얘네들 더한게 예각이라는 뜻이거든 네. 예각? 맞지? 네. 그러면 둘 더한 것도 예각이고요 얘는 코사인 뭐야? 파이 마이너스 이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A거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코사인 A는 0보다 작지? 그럼 A가 둔각이지 둔각 삼각형이지 A B 더하면 예각이지만 A는 B C 더하면 예각이지만 A는 둔각이야둘 더한 게 예각이어서 얘가 둔각이 된건 아니야 얘네들 더해도 예각이어도 그냥 이렇게 보자야 A랑 B 더한게 90보다 작지? 네. 그럼 A는 90보다 크네? 네. 그렇게 봐도 되네 얘 주기 얼마야? 네. 2지 네. 2야 2이지기야2 괜찮냐? 네. 그럼 주기가 2인데 생각해 얘는 주기가 얼마라고? 네. 아무리 커도 1이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러니까 요 사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지나가는 애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언제 1에 닿아요? 3분의 10일 때 닿거든요 3분의 10일 때 1이 되잖아요 이 뒤에 있는 직선은 그럼 얘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괜찮아요 3분의 10은 3점 얼마예요 3과 3분의 1입니다 알아들어? 그럼 얘 바로 앞에 3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1이겠지 근데 얘는 주기가 2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여긴 내려왔다가 여기는 올라가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게 반대편에 똑같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몇 군데 만나는지 보세요 이쪽에서 하나, 둘, 세개 만났으니까 이쪽에서도 세개 만나고 여기 있으니까 총 일곱 개죠 얘 원점 대칭이고 얘도 원점 대칭이라서 오른쪽에서 만난 만큼 원점 반대편에서 만난다고 근데 원점에서는 둘다 만나요. 됐습니까? 네. 그림 그리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상하 함수의 여러가지 성질이지 자 사인 법칙이 있고 코사인 법칙이 있었어 기억나? 사인 법칙이 뭐였냐면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거였고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a는 2 b 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였고 언제 써먹을래 이 얘긴데 내말잘 들어도 삼각형에는 여섯 개의 요소가 있어. 몇 개의 요소? 6개. 꼭 어렵지 않아. 꼭 시점 세 개, 3개, 변세 개가 있다는 얘기야. 6 요소예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꼭 시점을 얘기하고 소문자로 변을 얘기하는데 마주보는 애들끼리 같은 문자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한쪽에서 바라보면 항상 세 개씩 있다고 랬어요이 중에, 자, 이거야. 세 개를 알면, 나머지 세 개는 자연스럽게 결정난다는 게 삼각형의 힘이야. 봐봐.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지면 되거든? 변세 개를 알면, 변세 개를 알면, 삼각형 하나로 딱 만들 수 있지. 삼각형 합동 조건, 결정 조건 생각해봐. 그럼 변세 개의 그 사이 끼인가 각그아 그럼 결정될 수 있지. 변두 개, 그러니까 변 하나의 양 끝각을 결정될 수 있거든? 자 그럼 각을 세개 줬다는 의미는 뭘까? 각은 진짜 세 개를 준건가두 개만 준건가 생각을 해봐. 각을 두 개만 줘도 나머지 한각을알수 있냐고. 있지? 왜 삼각형의 생각은 몇 도니까? 180도니까. 그러면 세 개를 준 거야. 사실 두 개를 준 거야. 그러니까 각세 개를 줬을 때는 결정짓지 못해. 오케이.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건변세 개를 줬느냐? 각두 개를 줬느각두 개의 변 하나를 줬느냐, 각 하나의 변두 개를 줬느냐, 이 사인 는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는 변세개각 하나의 조건이야. 이 중에 하나가 빠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 하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각 하나, 대각 하나. 이렇게 마주보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삼각형을 결정 짓는 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니? 그래서 너희는 항상 머릿속에 삼각형이 나왔어? 그러면 요소가 여섯 개 중에 세 개가 다 채워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사인법칙에서뭘 묻냐면 얘를 묻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을 거란 말이야. 자, 볼게 일단은 각두개 변환하지. 그럼 삼각형이 결정지을 수 있는 얘기야. 그럼 어떤 걸 이용해서 결정짓겠냐는 거야. 봐라. 근데 얘랑 얘가 마주보는 관계지. 근데 각이 두개 있다면 나머지 한 각도 구할 수 있지. 120도니까 60도라는 걸 알지. 얘랑 얘의 관계지. 대변과 대각의 관계면 사인이야. 그러면 사인 법칙의 중요함은 사인 A분의 A는 어차피 2R이고요. 사인 B분의 B도 2R이죠. 그러니까 사인 값분의 사인 몇 도분의 45도분의 몇이 8이 사인 A, 사인 60도분의 A다. 그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요소가 다 중어졌는지 보란 얘기야. 첫 번째. 그 다음 여기 볼게. 이번에는 B야. 어? 각두개 변환하지. 그럼 뭔가 정보는 다 주어졌다는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뭔가 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의 관계 얘네들의 관계잖아. AABB니까 어? 사인 몇 도분의 60도분의 루트 6은 사인 몇 도분의 45도분의 B지. 그 값이 2R이야. 왜 저번에 반지로 말도 나오겠지. 이게 사인 법칙 공식을 외워놔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못 외웠으면 맞아야지. 그 다음에 변의 길이의 비만 나왔지. 근데 이거는 각의 비만 나왔잖아요. 각의 비가 1대 2대 3이야. 이거 다 다음 몇 도여야 되는데? 180. 그럼 얘는 6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30도, 60도, 90도인거지. 그럼 그림 그려도 좋은데 각도의 비야 그럼 얘는? 이건 외워둬야 돼. 변의 길이의 비는 사인값의 비야 그럼 A는? 사인 30대 사인 60대 사인 90이잖아.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얘는 1이지. 2 곱하면 1대 루트 3대. 2 그럼 자 이거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었으니까 얘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얘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잖아요. 그럼 2r을 다 곱해버리고 보면은 a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c는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다. 괜찮아? 괜찮아? 우는 B-C로 묶이고 B-C잖아 넘어오면 마이너스고 A에 B-C잖아 인수분해 활용하는 거야 B-C로 묶으면 A-B-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가장 긴 변은 다른 두 변의 길이 합과 같은 건데 이건 삼각형이 안 되지 예, B는 C여야 되니까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거기 놔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아무데나 놔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사인 법칙 정리 좀 해줘 자 얘도 보자 사인인지 코사인인지는 몰라 음. 왜 외접원을 물었으니까 결국은 내가 뭘 사용해야 될지 알아야 되거든 변두 개각 하나니까 내가 뭔가를 알지 그치 근데 안 맞아 B가 없지 나머지 각두 개를 모르지 음. 그럼 뭔가를 알수 있는데 사인 법칙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코사인 법칙 써먹어야지 이니까코사인 b는 2 a c 2 a c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b가 60도죠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분모가 얼마요 지금 36분의 45 마이너스 b제곱이 36분의 18인 거잖아요 네. 이게 같아야 되니까 b제곱이 얼마여야 돼27근 b는 어차피 변의 길이니까 양수여야 합니다 3루트 3이요. 그럼 외접원의 넓이를 묻는다는 것은 사인을 써야 되잖아요, 그은 근데 각변 나온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사인 b분의 b 가 2r이잖아요.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분의 3루트 3. 루트 3 루트 3 약분 곱해 주면 얘가 6. 그럼 r은 3. 그러면 넓이는 파이. 세 변의 길이가 이거를 만족한대요. 어, 모르는 거몇 개야? 세 개. 근데 주어진 게몇 개야? 두 개. 그럼 b 를 알아. b, b, 변들의 b, 변의 길이의 b. 그러면 변의 길이의 b 를 알면, 자 생각해 봐 코사인 법칙이 있잖아요. 이 bc 분의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있었잖아요. 그럼 b 를 알면 우리 유리식에서 풀때 집어넣으면 약분되는 거 기억나? 몇 개, 몇 개, 몇개 집어넣으면 약분됐던 거?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난 누구를 없앨 거야? C를 없앨 거야. 밑에 거세배할게 12a-12b-3c가 0. 더해버리면 15a-10b는 0. 맞지? 15a는 10b. 즉 약분하면 3a는 2b. a대 b의 b는 2대 3. a가 2k면 b는 3k. 넣어볼게. 마이너스 12K는 더하기 C는 0이죠. 4K 넘어가면 C는 4K입니다. 이걸 코사인 A 공식에 넣게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었잖아요. 이 네. b c 는 2, 3K, 4K 9K제곱 16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은 응. 어차피 K제곱 약분되겠죠. 24분의 21 8분의 7 오케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준 것뿐이야. 우리는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뭔가를 알아낼 수 있어. 자신이 있어 거야. 고 얘도 세 개를 알고 있으니 알아낼 수 있다고. 최대 가게 크기를 구하네. 야, 가게 크기가 커질수록, 벌어질수록 걔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어떻게 될까? 가장 크겠지? 그럼 얘가 가장 긴건 얘지. 그럼 얘를 마주보고 있는 애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하고 식을 만들 수 있죠. 얘가 세타면, 오케이? 얘가 A였을 때, 여기가 A고 BC였으니까, 코사인 값은 2 e 곱하기 양변. 제곱해서 더한 거 빼기 얘 제곱. 인 거지? 분모 얼마야? 4루트 2. 분자? 마이너스 4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네? 45도랑 관련된 건데, 양수죠. 음수죠. 135도죠. 이사분면 사실 모르니까 삼각형에서 사인값은 항상 양수고 코사인값은 둔각일 때 음수고 예각일 때는 음, 예각일 땐 양수다 오케이 여기 봐 사인값에 비는 길이에 비었죠 a가 3k인 거고요 b가 5k인 거고요 c는 7k였습니다 c의 크기를 물었으니까 코사인 c는 할수 있죠 eab 15K제곱, K제곱 빼도 되죠. 9, 25, 마이너스 49, 는 30분의 3 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라면 60도지. 2, 3면 60도니까 몇 도? 150도. 아니지. 120도지.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얘도 어차피 삼각형을 묻는 거지. 네. 그럼 공식 그대로 쓰는 게 좋다고. 코사인 c는 뭐야? e a b 분해. 음, a 곱하기 a, a 세제곱 플러스 a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인데 a c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좋고요. 분모 a가 약분되겠지. 이 e, 비분해. 괜찮냐? 이 네. e, B, 신인데 C 약분 되겠지? 이 e, B분의 B제곱 C제곱 많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B, B 똑같으니까 위에 것만 보면 되네? 네. 넘어가주면 2A제곱 맞죠? 네. B제곱 사라지고요 넘어가주면 2C제곱 네. e, 어? 결국 A랑 C가 어때야돼? 같아야돼 네. 유형화 무슨화? 유형화 각의 이등분선이지만 얘가 60도야 그럼 이 전체 넓이는 1분의 2 네. 삼각형의 넓이 양변 사인 끼인각 맞아요? 네.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여기는 30도 30도지 네. 왼쪽 넓이는 1분의 2 양변 사인 끼인각 더하기 오른쪽 거는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괜찮아? 여기는 3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은 2분의 1이죠 2루트 3x 더하기 2분의 1이죠 2분의 3 루트 3x 이 곱해주면 36 루트 3은 4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 x 7 루트 3 x 7분의 36 오케이 넓이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걸 이용한 거야 우리 삼각형의 넓이 공식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다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1 양변 사인 끼인가 맞냐? 네. 2분의 1 내접원의 네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맞냐? 네. 괜찮냐? 외워라고 얘는 2r 분의 c니까 넣어버리면 4r 분의 abc 요 4개는 반드시 알고 있어라 네. 세변 나오고 각 나왔습니다 네.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죠 2분의 1 얘를 끼인각으로 보면 양변은 얘네입니다 양변 사인 끼인각은 4분의 40 루트 3즉 넓이는 10 루트 3이야 근데 내점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넓이는 2분의 1, 내점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가 1 0 루트 3인 거네 네. 루트 3. 요쪽 넓이 구할 수 있냐? 양변 끼인가? 네. 구할 수 있냐? 네. 그럼 변색이 나왔지? 네. 변색이 나오면 어디든 사인값 구할 수 있냐? 네. 코사인값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어디든 코사인이 구해지면 사인값 구해지냐? 네. 오케이? 그 되겠냐? 아니 하나의 사인값이 구해지면 안구해지냐 넓이? 음. 하겠냐? 그럼 이쪽 넓이는 구해지고 이쪽 넓이는 내가 C를 잡으면 코사인 C는 2, 2, 8분의 4, 64, 마이너스 64 8분의 1즉 코사인 C가 8분의 1이면 사인 C는 8분의 루트 63 8분의 3루트 7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3루트 7이 예 넓이, 넓이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8 8 플러스 3루트 7뭐 이런식이겠지 되겠냐? 알아듣냐? 얘 그럼 똑같이 여기 코사인 B 구할 수 있어? 네. 코사인 B가 나온다는 건 사인 B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어차피 사인 B는 양수여야 돼 맞니? 네. 그럼 2분의 1양변 사인 끼인 각이 넓이 구해지겠지? 네. 이거의 몇 배? 네. 2배 괜찮냐? 네. 대각선이 나와 있는 경우는 2분의 1두 대각선 사인 끼인 각 60도 써도 되지 이거? 네. 그럼 대각선 a c 의 길이가 x 니까 이렇게 구해지겠죠? 얘 넓이가 얼마기 때문에? 3루 3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루트 3 약분되면 루트 3X가 3루트 3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3 이런 식이야. 이제 어려운 걸로 넘어가잖아. 두개 나왔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되겠니? 오늘 좀 많이 나갔다. 오케이?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어차피 도형에서의 활용이니까 음, 정리 좀 부탁해요.